이번 시간은 BMW, 미니 쿠퍼 엔진을 교환입니다 엔진을 상태 확인을 위한 딥스틱이 없어 아이드라이브를 통한 오일 레벨을 확인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에어클리너를 탈거합니다. 청소기로 이물질을 빨아들여주고요. 에어를 이용한 잔뇨 제거를 위해 전용 오레터를 삽입 후마스킹은 꼼꼼히 해주고요. 오일 필터 먼저 탈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 오일 필터 오링, 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신품 필터를 삽입 후 오링을 교체합니다. 오링에 신류를 도포해주고요.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줍니다. 플러그도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기존 엔진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입으로 붓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해 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로 교체 후 마찬가지로 토크렌치를 이용해 체결해 줍니다. 미니코퍼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환될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5w30입니다. 베이스유 전부가 GTL 기유를 사용하는 오일로 신유제비끝났으면 시동을 걸고 아이드라이버를 통해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정확하게 세팅되었네요.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 BSI 여부를 확인 후 오일 교체주기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하면 BMW 미니 쿠퍼 엔진오일 교환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